어, 윤석열 후보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행정법원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자신에 대한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사건의 판결이 나왔죠. 그 판결을 보면은 판사 사찰 문건 작성을 윤석열 전 총장이 지시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A와 검찰의 유착 사건, 소위 말하는 검언 유착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와 감찰을 윤석열 전 총장이 방해했다라고 되,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추가로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수사 결과도 존중하는데 수사 결과를 뛰어넘는 판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수처의 어, 수사 행위는 부당한 정치적 탄압이라든지 또는 부당한 정치적 공작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해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당은 이렇게 근거 없는 비판을 당장 멈추시기 바라고 공수처는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좀더 속도가 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